운명과 팔자는 당연히 있어야죠. 우리가 해온 카르마 인가 법칙을 믿는다면 그 동안 우리가 해온 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업들이 씨앗이 돼서 이번 생이요 대략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. 그렇 그게 운명과 팔자입니다. 전생까지 내가 해온 그 결과물로 이번 생에 내그 걸어가야 할 길이 대강은 정해지. 하지만 또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정해지기 때문에. 자유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. 풀어야 할 것들은 나한테 여지없이 다가올 겁니다. 역경이건 순경이건.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. 육바람일을 모르면 운명론 밖에 안 되는데 육바람일 알면 어떤 상황이든지 카르마, 엄력대로 하지 말고 전에 싫어했다고 미워하고 전에 나한테 잘해줬다고 좋아하지 말고 육바람일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고 어긋나면 아니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만 가지시면 여러분 운명팔자를 여러분이 경영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모르시면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. 엄력에 엄력에 끌려가는 거죠. 당장 내 마음이 지금 누구랑 싸워서 그 화가 난그 마음에 끌려가고 있으면 엄력에 끌려가는 거죠. 그 사람하고 싸웠다는 그 과보 때문에 계속 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과거 엄력에 끌려가는 거고. 몰라 괜찮아 하고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딱 육바라밀 기준대로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? 그렇게 싸울 일 아니었네. 내가 한번 사과하면 끝낼 일이네 하고 사과하고 끝내 버리면 업력에서 자유죠. 도력으로 업력을 극복해 버린 일이 되고. 지금 바로바로 바로 적용 가능해요. 이게 뭐 전생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.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만 갖고도 바로 실험할 수 있고 결과물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 육바람을 쓰는 거구나. 이렇게 하면 운명 바뀌는구나. 그 원리를 작은 데서 실험해 보시면 똑같거든요.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. 작은 데서 실험해 보셔가지고, 영원 불멸한 그런 진리를 좀더 큰일에, 좀더 큰일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,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류, 인류 인생이 바뀌어요. 인류의 카르마가 바뀌어요.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. 한 사람이 계속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녀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감응하는 바람에 인류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님 한분 다녀가시니까 인류 팔자가 바뀌고 부처님 다녀가시니까 한 사람의 그 마음씀에 또 반응하는 거예요 인류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